여기도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중공이 미중공 이지만은 일단 완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됩니다 만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나머지 확인이 되는 것들은 뭐 상구 트리니엔뭐 시그니처 이런거는 170개 정도 미분양 그리고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신탁이 아니고 뭐 시행이나 시공이나 마찬가지 전부 다 상구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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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은 4600이다. 이 4600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?